이 음성에는 주로 다 오시는 손님들이 다 복숭아 손님이신데 네네네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뭡니까? 알타코아입니다 <웃음> 아, 네, <굉장히 많이> <웃음> 네네 약을 섞을 때, 교반할 때 보통은 이제 뭐 애니탄이면 애니탄 뭐 이런 식으뭐 알타코아 이런 거를 그냥, SS 그냥, 그냥 들여보시거든. 그러면 암만 교반이 잘해도 잘 해도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동이 같은 데 따로 교반을 해서 충분히 교반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기본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죠. 진딧물되는 살충제하고 내해방지제하고 어, 어, 어.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렇 어, 어. 저희 가게는 92년 개업이니까 제가 한 30년? 30년 된거죠. 언제부터 어, 영화관 어. 하신데 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지는 30년인데 저희 아버지가 계셨었고 네. 제가 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네네. 요번째 아. 어. 지금 주로 오시는 분들이 복숭아들이 많이 오죠. 오죠. 저희는 한 100% 복숭아라고 보시면 돼요. 아, 복숭아 네, 관리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네. 네. 강국에 복숭아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0농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제가 관리하는 게한 200농가 이렇게 아, 되거든요. 반 정도로 관리하시는요 네네. 꽤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약사 치고는 많이 관리하는 편이죠. 어. 그럼 뭐 양, 이약이라서 양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시겠어요? 네네, 농약은 좀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지이 네. 동네 탑이시겠네. 농약사에서는 그렇죠. 북숭아는 <웃음> <웃음> 점점 더 이제 흡집하는 곳, 음, 해충들이 문제예요. 음. 우리 깍지벌레나 진딧물이나 응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기 방제를 좀 해주시고, 충분한 양량이 필요해. 그런, 그런 병해충들은. 그래서 충분한 양량을 쳐주시고. 그리고 진딧물 같은 경우는 낙하우 바로 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농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딧물이거든요 네. 초기에는 그래서 조금만 타이밍이 늦으면 잡기가 힘들어요 충분한 양량을 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라서는 가면... 낙하우 첫 소독 때 보통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첫 소독 때 미리 가지고 이제 방제를 하신는요이 음성에는 주로 다 오시는 손님들 다 복숭아 손님이신데. 네네네. 가장 네. 많이 팔리는 약이 뭡니까? 알타코아입니다. 네네. 아, <웃음> 네, 네. 살충제는 알타코아. 또 살균제는 어떤 게 많이 팔리죠? 살균제는 음, 항생제들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우리 청, 복숭아에는 천공병이 있기 때문에 천공병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두가 되는 게 흰가루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흰가루병에 애니탄 이런 걸좀 많이 팔고 있고 복숭아는 잿빛 아니면 균으로 봤을 때는 잿빛, 청공병, 세균성 공멍병뭐 크게 탄저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애니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애니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낙하우 2차 시기에 그때 넣으시면은 이제 흰가루병이랑 잿빛이랑 같이 방제가 될것 같아요. 스물단말 500리터에 한 병을 넣으시면. 됩니다. 요즘 지금 복숭아가 꽃이 피고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농약을 쳐야지 이 복숭아가 좋을까요? 복숭아는 이제 개화 전에 대략적으로 황 한번, 보르데한번 이렇게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꽃이 빨리 펴가지고. 음, 보르덱을 좀 일찍 치는 편이죠 지금. 보르덱이 지금 편이 네네. 낙하우부터 아. 봉지 싸기 전까지 복숭아는 천공병, 세균성 구멍병약이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흰가루병이라고 있습니다. 흰가루병이 낙하우2이 차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애니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린재는 이제 꽃 지구서부터 거의 봉지 싸기까지 계속 있어요 복숭아는 근데 봉지를 싸면은 그나마 노린재가 잘 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좀 상관을 안 하는 거고 봉지 싸기 전에는 얘네들이 육아기 때 얘네들이 빠바밤 뚫어 놓거든요 정상과를할 수가 없죠 캡처는 언제쯤 생기죠? 어 캡처... 뭐노린재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캡처 있고 뭐 트래번 같은 거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치셔야죠 오신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주기적으로 셔야되니까 네. 봉지 싸기 전에 계속 넣으셔야 돼요. 우리 보통 열흘에 한 번씩 치거든요. 봉지 싸기 전에는 얘네들이 육아기 때 얘네들이 빠바밤 뚫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특히 우리 젓과를을 해고 나면은 그게 정품이 되는 과일인데, 그거를 뚫어 놓으면 농가들의 피해가 크죠. 우리가 제가 항상 저희 장사를 하면서 농가들한테 강조하는 게, 기본을 좀잘 지켜주셨다고 하거든요. 그 기본이란 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스물단 말, 500리터, 한 병이 기준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500평입니다, 500평. 적게는 400평까지. 근데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이 지역은 한 700평 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약효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약효가 없다 보니까 좀더 세게 넣으시고, 뭐 이런, 데 PLS 때문에 그거는 못하는데, 좀더 세게 넣기를 원하시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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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려고 하죠. 아, 규반을 음. 따로 한 다음에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약이 잘 풀리고 충분히 풀린 상태에서 농약을 혼용을 하셔야지 효과가 더 발휘되고요. 그 알타포화는 언제 써야 되는 니까 저희는 이제 살, 복숭아는 꽃 낙화 후에 어... 거의 끝날 때까지 다 순나방 노린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제 알게 두 번째로는 알타코 같은 게 28번. 그 다음에는 인독사카브 일단은 알타코아를 이, 이와기에 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이자의 계통해서알 이런 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알타코가 지속력이 길기 때문에 요거를 치고 또 노령 유층까지 잘 되니까 효과가 그적산온도 따져가지고 이 알타코아 28번 계통이 효과가 오래 가고 노령 유층까지 잡아주니까 그래서 그래서 알타코만 치실 때는 알타코아에다가 비펜트린이 들어가 있는 약들, 뭐, 타스타라든지, 캡처라든지, 노린제를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치시고, 아니면 합재들을 치시든지, 알타코아랑 비펜트린 합재들, 판주 같은 거, 이런 거 치시면 될것 같아요. 다카우 두 번째 때. 두번 알타코아는 정량이 어떻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물단 말, 500리터에 정량 한 병. 정량. 이 감국 지역은 이제 작년에 흰가루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흰가루 병도 좀 일찍 일찍 처방을 하고 그전같 옛날 같으면 한번 치고 말았거든요 흰가루 그래. 병약을 그러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연용을 해서 이렇게 좀 방제를 부탁드립니다 Here we go.